이 뚜껑 연주소 드, 들으시죠? 엄청 많이 생각보다 많이 포집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죠 엄청 많이 포집된 상태예요 지금 엄청 많이 포집됐어요 보시, 보시죠 보시죠 보시죠 제가 기름을 오염된 기름 따라 보겠습니다 엄청 검은 해요 오일 자체가 엄청 검정 검은 하고 안에 잘보이시나 기름이고 그다음에 여기 녹기름대가 엄청 많이 있어요 녹기름대 보이시죠? 제가 이그 오일 캐치캔을 탈고 달고 매일 차를 운전하지는 않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두번 정도 한한 한 시간 왕복? 왕복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그 거리를 주행, 꾸준히 주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년 정도 운행을 했어요. 근데 엔진 오일 때 기름이 이 정도로 많이 쌓였습니다. 거무티 타기 보냈죠. 이게, 요 안에 있는 거, 찌꺼기들 보세요. 이게 엔진 재연소실로 들어가서 엔진 때가 되고 딱딱해져가지고 엔진 피스톤과 피스톤 실 사이를 막고 마찰을 일으켜서 엔진에 손상을 주면 엔진이 변형이 되고 엔진 오일이 엔진 에서부터 새서 휘발유와 섞이고 엔진 오일이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캐치캔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루셔야 돼요 기름 보이시죠? 이만큼 나왔습니 지금 이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4년 투싼 SUV, 소형 SUV인데 차 크기를 생각해서 차가 크고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이 나오는 기름대와 운행 횟수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운행을 하면 많이 하면 하 할수록 이 기름대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쌓여져 있는 기름대 보이시죠? 이거. 이 쌓여져 있는 기름대 보이시죠? 배기량이 큰 트럭일수록 기름의 양은 많아집니다. 저도 지금 이 엔진오일 캐치캔을 설치하고 나서 여러 번면 처음인데요. 한 6개월 정도 탔나요? 어, 이 정도 이렇게 들었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을 했었지만 직접 보고 나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그대로 제연소실 재연수실, 엔진 제어 시설로 들어가서 엔진을 망치고 있다 생각지 오십시오. 때뒤꺼까지했어 그만큼 엔진오일 캐치캔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색깔 다시 한번 보시죠. 엔진 올 때. 엔진 올 때입니다, 이게. 와. 와. 이 색깔 보이시죠, 이거? 찌꺼기. 보이시죠? 엄청나죠? 엔진 오일 캐치 캔을 왜 설치하느냐? 설치하,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현재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업계는 기존 기존에 있던 가솔린 휘발유 디젤 엔진을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 두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업계는 전기 자동차의 사활을 걸고 신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전기차 사활에 대해 가장 관심을 두고 거기에 온 전력을 쏟아붓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회사들의 생각은 기존에 있는 문제점이 많은 GDI 엔진, 가솔린 엔진, 뭐 휘발유 엔진 구형 엔진들을 성능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기차 규격 형성, 전기차 개발, 판매 그쪽에 엄청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고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기존 구형, 기존에 있던 구형 엔진 그 엔진들을 개선하는 쪽에는 덜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아무리 기존 엔진, 가솔린 엔진을 달고 새 차로 출시가 돼도 그 엔진 성능에 대한 그 개선 효과는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형 차를 소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는가 하면 은 지금 자동차 업계들이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차를 사야 할 타이밍이지만 시간이지만 그 전기차가 완벽하게 문제의 검증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고 완벽하게 실시가 될 상태가 아닙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버티기 위해 전보하기 위해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차의 엔진 오일 캐치케라 닮으로써 기존에 갖고 계신 그 엔진 수명을 오래 눌려줘서 늘려줘서 오래 탈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 진짜 저는 오일 캐치캔 잘 서, 설치했다고 봅니다. 진짜로. 진짜로요. 지금 깨끗해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걸러 지게 좀 닦아 주면 좀이그 엔진 오일 캐치 캔의그 여과 하는 기능 은 여기 보이시 죠？이게 지금 지금 이거 PCB 밥을 통해서 나쁜 가 스가 나와서 이걸 들어 가서 이걸 떨어지 면은 여과 가돼 가지고 다시 깨끗 한게 이렇게 나가 는 기능 이게 여 과하 여 과하 여기 에서 직접적 으로 이렇게 나 가진 않 아요. 오염된 가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이 캐치캔이 이 캔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대로 이렇게 나가면은 들어왔다가 여과 장치를 통해서 떨어질 거면 밑으로 떨어지고 그냥 여과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그여과기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마침 p c b 별고 부품이 있어서 7 0 b 밸브 어떤 형태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7 0 b 밸브예요. 보이시면 보시면 여기 각진 부분 보이시죠? 이게 육각 렌치 그 머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떼떼 가지고 렌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 빼는 거죠. 이 뜨레드 이 나사산 부분이 이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호스를 호스 클램프를 떼고 호스를 빼고. 이렇게 가시, 가르시는 거죠. PCB 밸브 이게 역할이 뭐냐면 은 엔진룸 안에서 스트레스 받은 오염된 가스가 밖으로는 나갈 수 있게 해 주지만 밖으로는 나갈 수 있게 해 주지만 안으로는 못, 못 들어오게 하는 한쪽 방향으로만 공기가 흐르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밸브입니다. PCB 밸브라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그런 밸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브가 중요하고 아 이게 뭐야 아무 밸브라 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이게 엔진 안으로 가스가 다시 들어가면은 엔진 압력비가 틀려져가지고 압력비를 틀려져서 차에 엔진 경고등이 뜨고 차가 오작동하게 됩니다 반드시 pcb 밸브 이거는 한4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왜냐 이걸 갈아지지 않으면은 이쪽 안에 걸러운 가스가 계속 나갈 때이출될때 이쪽 안에 찌꺼기가 여기도 쌓이게 됩니다. 기계, 기계인지라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마, 나중에 막히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더러운 오염된 가스 압축된 공기가 밖으로 회수되지 않고 막혔기 이게 막혔기 때문에 안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엔진이 뻗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게이 갈아주시는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갈아주실 때이 엔진오일 캐치캔 같이 장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혀, 어, 현대 순정부품 사시면 얼마 안해요 2, 3천원 하나? 비싸가자그 정도밖에 안해요 엄청 싸요 다나와이즈 암에 쓸 거예요 PCV 밸브 PCV 밸브 꼭 기억하세요 육각 렌치만 있으면 바로 끼신대요 이제 캐치캐진 오일 캐치캔아랫부분을캐치캔 저장소 오일 캐치캔 저장소를 다시 결합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열때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결합할 때는 이걸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안에 검정색 고무 오인링이 들어있습니다 검정색 링이 공기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유닛이 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원래 위치로 넣어주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빠진... 제가 이걸 어, 띄운 이유가 뭐냐면 겨울이라든지 한여름이라든지 되게 추운 겨울에 이쪽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호커버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덧대준 겁니다 지금 이거 빼가지고 더 쉽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호수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나쁜 가스가 들어가는 입이고 걸러져서 나와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설치하실 때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을 혼동하지 않고 잘 설치를 하셔야 돼요. 나쁜 가스가 오염된 가스가 일로 나와서 들어가서 여과 돼서 깨끗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볼륨으로 와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시겠습니다. Wow. <sighs> <sighs> 이 엔진 오일 캐치 캔을 뚜껑을 따서 기름을 버리는 나쁜 그쌓이는 기름을 버리는 그 지기는 저는 한 보통 엔진오일 가실 때 그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뭘 정하고 뭐몇 키로 몇 키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엔진오일 갈때한 번씩 다 그런 생각으로 하심,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아래쪽에 그 벨드 수도꼭지를 수도 갈아서 할 경우는 뭐 수시로 기분 냈을 때마다 쏙쏙가지고 따라서 버리셔도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 6,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차를 몰다가 엔진 소리에좀 이상한 소리 난다면 그게 엔진 오일 타이밍이거든요 그게뭐몇 킬로 몇 킬로 따지지 말고 그 엔진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게 좀그렁그렁 소리 난다면 그때 엔진 오일 바르신 겁니다 바르실때 이것도 같이 더러운 기름도 같이 버리시고 같이 원래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냥 공장도 생, 생산 순정 상태는 이게 없었던 거죠 공장도 생산 순정 상태는 이게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재현솔실 구멍하고 PCB 바브 구멍하고 한 호스로 이렇게 일직선을 연결할 상태예요 이게 뚝 잘라가지고 호스를 연결한 것 뿐이에요 여과기를 호스 하나를 뚝 잘라가지고 여과기를 연결한 것 뿐입니다. 그저는 간단합니다. 네, 차지분 그 가지고 계신 차량 종류마다 엔진 설계가 좀 다를 건데요. 꼭 여기가 여기에다 설치를 해라가 정답이 아니고 자기가 앞에 본넷을 열어서 이게 설치될만한 공간이 있는가. 이 호수랑 연결돼서 연결된 구조가 간단하게 끝날 공간인 것 그것을 파악하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진오일 캐치캔, 캐치캔을 자기 차량에 가실때 철저히 계획하셔야 될게 뭐냐면 자기 본넷 자기 자동차 기자본넷을 열어서 캐치캔을 장착해야 할 공간과 캐치캔 마운트를 드라이버 나사를 끼워서 어, 들어가서 잡아줄 만한 그런 튼튼한 구조물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쪽에 될 수도 있고, 이쪽에 될 수도 있고, 이쪽에 될 수도 있고, 이쪽에 될 수도 있고, 그부마맘대로예요 단,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뭐냐면이 오일 패 캔을 닮으로써 기존에 있던 순정 부품들이, 여기 벨트 보이시죠? 이렇게 회전할 때, 돌아갈 때 이런 호수라든지 이런 거에 간섭이 있느냐 호수를 맞다 가지고 호수를 호수랑 이 돌아가는 부분하고 마찰이 있어서 고장의 원인이 생기는 게안 생기냐 그것을 파악해서 제거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안해 주면은 큰일 요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틀에 보이시죠? 집파에 보시죠 이걸 지금 해진 이유가 지금 이 호수가 여기 안에 있는 슬라이드라고 간섭이 붙어가지고 서로 맞닿어요 았 그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제가 달아준 거예요 옷을 끼워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반드시 생기니까 꼭 안전공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기존 신전 부품과 간,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못했다고 설치하고 끝났다면 끝나,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존 신전 부품과 간섭 맞닿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더주시해야 됩니다 엔진오일 캐치캔 부분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차종은 투산 2014년 모델이고 엔진오일 캐치캔 위치는 개인이 자기 그 한단 한단 하에 여부 공간을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14년도 투산을 공간을 확인해보니 결과 최적의 위치를 찾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확하게는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 있죠? 오른쪽 헤드라이, 헤드라이트 부분 뒤편쪽에 여유 공간이 그나마 있고 오일 캡스캔을 처에 장착할 때 옵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옵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일 캡스캔을 달고 한 6개월 이상쯤 운행을 했다 치고 어쨌거나 여기에 배출되어서 포집되어 있는 나쁜 기름들을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한 번씩은 6개월마다한 번씩은 따야 될거 아니에요 그 따야 되는 방법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나눠지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지금 설치했던 그냥 아무 통 없이 그냥 이대로 돌려 따가지고 따라 버리고 다시 끼우는 방법과 그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오일 캐치캔 밑부분에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육각렌치로 이렇게 돌려 따면 따져요 이 구멍에 수도꼭지처럼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드레인밸브로 수도꼭지를 달아서 달아서 생각날 때마다 밸브를 수도꼭지를 열고 틀고 해가지고 따라 버리는 그런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이걸 달아서 따는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안에 있는 찌꺼기 있잖아이 찌꺼기는 청소를 못해요 이렇게 따라 버리는 경우는 그냥 인치방편으로 따라 버릴 수 있지만 이 찌꺼기까지 제거해 주려면 원통을 제거해서 제거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을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죠 차 배기량이 큰 경우 대형 승용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포터트럭 그다음에 큰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어, 몰고 있는 2014년 트산보다는 계기량이 커서 한 6개월만 그 기름이 포집돼도제꺼에한두개 정도는 포집될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 밸브를 달으셔가지고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따라 버려도 버리고 이것까지 딸 필요는 없겠죠. 그 대용량 큰 차량 큰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달아도 됩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저같이 소형차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것까지 잘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어, 이수박지치 그 다는 거를 선택하지 않고 차량 배기량이 적기 때문에 기름이 적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냥 이걸로 감궈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캐스팬 다를때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엔진 룸에 진공상태 엔진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압축비를 유지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를, 어, 그 그거를 엔진 눈에 그압축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오일캐치캔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공기가 통할 때이씰 고온에서도 어, 견딜 수 있는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하이템퍼는트 RTV 실리콘이라고 하거든요. RTV 실리콘 이 설문점이나 설문점이나 다나 같은데 되게 잘파아 이거를 나사산 같은데, 이런데 쭉 짜서 발르시고 그대로 돌려 끼시면 돼요. 나중에 최종 결과물 이렇게 좀, 이그 실리콘, 실그 페이스트 치약 같은 부분이 변색돼가지고 이렇게 남거든요. 이거는 녹슨 부분이 아니고, 실리콘이 나중에 고무처럼 이렇게 형식경화돼가지고 이렇게 남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엔진 진공성, 엔진 그 압축기, 압축비를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공성체, 실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 바르셔가지고 돌리시면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RTD 실리콘. 이고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옵션이 이수도꼭지 단어 옵션입니다. 이 단어 옵션은 커다란 배기차라 같에는 추천드리고, 조그만 소형차 같은 경우는, 소형 SED 같은 경우는 이걸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오일을 다시 체크하고 버리고 싶은 분은 이걸 다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안에 있는 오? 그 6개월이나 1년정도 한 번씩마다 엔진오일을 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갈아줄 갈아때한 번씩 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는 달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다안 달아주고 그냥 달겠습니다 어,